네 반갑습니다. 무료채골코인 탐사단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은 파이네트워크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것을 희망을 하십니까?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? 어, 파이네트워크가 스캠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논쟁과 어, 아울러 파이네트워크가 거래소에 상장돼야 된다, 안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논쟁도 상당히 뜨겁습니다. 어, 과거에 파이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어, 의견을 주장을 어,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욕을 엄청 먹기도 했죠 어쨌든건 지금도 제 생각은 같습니다 어 파이네트워크가 어 애초에 만들 때부터 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은 아니긴 합니다 어 그러나 어, 이 파이네트워크가 앞으로 이번 연말에 추가적인 파이오니어들의 전체 인원수가 공개될 도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3,5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연말에 만약에 공지가 뜬다면 약 3,800만에서 약 4,000만 명 정도의 파이오니어들에 대한 수가 어,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거래소들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나 되는 유저들이 이 코인을 거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거래소들은 가만히 냅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거래소 상장하는 것은 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어찌 됐건 자 여기에 후업이 어 글로벌 거래소입니다. 후오비 닷컴인데 여기 서포트에 오늘 방금 실린 글입니다. 자 요거를 한글로 좀 보죠. 자 파이의 메인넷 출시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발표 자 친애하는 후오비 사용자 여러분 후오비는 항상 커뮤니티 관계에서 최고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.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추천으로 후오비는 다가오는 메인넷 출시에 관한 파이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면밀히 추적을 할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다음 멘트 메인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파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장 검토를 받게 됩니다.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 현재 지금 케와시 통과가 약 200만명입니다. 200만 명. 이 200만명 그러면 현재 지금 4천만명 정도라고 보면 약 2% 정도 수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. 지난 그 팟캐스트 101과의 니콜라스 박사 부부와의 이제 인터뷰 내용상으로 보면 어, 현재 KYC 업그레이드 버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각 분기별 수백만명의 어, KYC 통과자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빠르면 연말 어, 아 빠르면 올해 뭐파이투데이라고 보고도 있고 중국 매체에서는 어, 그래서 늦으면 올해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호흡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어, 얘기를 한 것처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장 검토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6월 28일 또는 1 2월 연말쯤이 되겠죠. 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만은 어, 저한테는 이게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라고도. 어,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